어 맛있어 동물원에서 누구 닮았는지? 여자 형님 코끼리? 아까 나보고 가사 닮았다고 했지? 사파리에 갑니다 제가 뭔놈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교통이 마비되기 전에 7시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머리 아파 안 그래도 아침잠이 많은데 이렇게 힘들게 일어나서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지켜봐주세요 한국에서는 볼수 없던 자연에서의 동물들을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방남자 같은 거야 원래는 사파리 직원 컨셉 룩이었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자, 드디어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도착해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서 당근을 판대요. 워더러뭐더워뭐 우리 기기가돈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죠? 탱네. 여기가 <웃음> 바로 정말 큰 땅을 썰발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처럼 사파리를 이렇게 다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개인차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얼굴 들이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 동물들에게 줄 과일을 사는 겁니다. 이니 주아 이니 주와. 아 뭐라고 했죠? 그렇죠. 드디어 당근을 다샀습니다 엄청 많이 <웃음> 샀어요 바다 왜냐면은 우리 끼끼도 먹어야 되고 <웃음> 아 야채 먹고 키기도 <웃음> 먹어야 돼요 저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샀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사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우시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재요 어 오징어 게임이 있어요 저기에 우리나라따다 제가 트래이를 먹고 지금 오늘 금요일이어가지고 사람이 좀 많아서 입구 들어가는데도 좀 한참 걸리길래 아기들 그줄 당근을 제가 좀 장전을 해놨어요. 아직 한발 남았다. 드림 막가시. 미주아 귀여워 어떡해. 어 아, 이거 봐 귀엽죠. 어 수영하고 있어 아기. 안녕. 로 안녕.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와우. 이렇게 자동차 바로 앞에. 사슴, 사슴. 사슴 있어요, 사슴.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애기야. 애기 먹어. 아, 먹었다. 먹었어, 애기가 먹었어. 너무 귀엽죠, 여러분. 올리루, 올리루. 오고 있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소가 오고 있어 소가. 미안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귀엽다 낙타 방금 키키가 나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낙타가 나타났대요 낙타 아이 할로 안녕 낙타가 나를 알아보는 거 같은데 이러면서 막 반겨주는데 낙타가 아, 이러면서 아, 저, 저 진짜 정글로 들어치어 내 사랑, 라이언킹이 나오는 곳입니다드카시 여기 얼룩말이 있거든요. 얼룩말. 얼룩말아, 이거 먹고 싶지 않아? 배블라 no. 응, 시티가 <웃음> 자꾸 대답해. 응, 배불러 당근이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애기들한테 줄 거예요. <웃음> 하나 톱질로 다 줬어요. 동물계 힘내! 너나 정도는 아니구나. 드디어, 드디어 라이언, 라이언.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제가 여기 온 이유 라이언킹 라이언킹을 만나러 갑니다 북에서 창문을 무조건 닫아야 된다고 써져있어가지고 마침 비도 내리고 해가지고 일단 창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티키 숫가 비나 땅 아빠? 고양이 꾸찡 꾸찡? <웃음> 지시니? 사슴? 음, 뭐지? <웃음> <웃음> <아버지>. 디시니 디시니. <웃음> <웃음> 어 역시 우리 그 줄피도 라이언킹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드디어 나왔어요. 오랜 부시 저 자태를 보세요 자태. 오오 할로! 와 대박. 저 실제로 사자 처음 보거든요. 어 귀여워 어떻게 근데 이모 트 이모. 트아 너무 귀엽다. 예뻐. 응. 야, 야 진짜 야. 대박! 야. 라이언킹이다. 우와 라이언킹! 대박. 아 귀여워. 어떡해. 지금부터는 호랑이. 보이세요? 대박. 보이세요? 오오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오. 아니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동상 같아. 동상 같지 않아요? 너무 영엄하다 영롱해 영롱 제가 사자랑 호랑이를 둘다 봤는데 호랑이 눈이 조금 더 무섭고 매섭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면서 완전 난데? 키키 어떻게 생각해? 키키 <웃음> 한테나 여기 동물원에서 누구 닮았는지 왜알 줄피! 내리라고 아까 거기서 <웃음> 코끼리? 저짜 <웃음> <진짜> 어이없네 줄피! <웃음> <웃음> 까무! 까무이니! 이거가 <웃음> 아! <웃음> 내가 준... 오! 오! 바구스! 야, 야. 한 살이래요 한살시아이니 주아 블루다운? 20살이래요 바이바이 얼말에 <웃음> <에이>, 겁쟁이! 에 <웃음> 아까 나보고 가사 닮았다고 했지? <목소리> 미안해 미안해 뭐가 닿았어 미안해 소리 질러서 미안해 줄피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어 도망가고 있어 와 저거 봐 이번엔 곰 아, 그엄마애기곰다 있다. 아, 애기곰이다. 어, 이거 봐. 전환 치고 있어. 근데 생각보다 다리가 엄청 길다. 우와, 크다. 할라. 이번에는 네이비 즈 가볼 거예요. 그래 비가 와가지고 비가 없는 곳에서만 잠깐만. 정말로 밥 먹는 시간인가봐 이거를 내면은 수업을 할수 있는 거예 25,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00원 정도 되는 거지 비가 안 오고 그러면은 저도 해볼 텐데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뭐좀 먹을까요 키키? 그럼 어, 자 이제 오늘 따만사빠리 비만 아니면 이것저것 조금 더볼수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중단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마고스? 바구스? <목소리> <마구스? 목소리> 가자! <목소리> 어땠어요, 키키? 재밌어요. <웃음> 재밌었죠? 아, 두분다 땅을 서팔이 처음이라고 해가지고 저보다 더 즐겁게 놀고 <웃음> 이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진짜 재밌었고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오면은 꼭 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안녕. 쌈파이 젓빨라기 응. <웃음>